안녕하세요 all about fitness 피티비의 원더입니다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필수 아미노산 중에 류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걸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류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이 중요한 류신을 언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류신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가장 잠재성이 높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단백질 섭취에 따라서 증가하는 저희 혈장 혈액의 류신의 농도와 근육의 단백질 합성 이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단백질에서 류신의 구성성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근육의 단백질 합성 그 자극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이만큼 류신이 중요한데 근육이 단백질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류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가지 기타 필수 아미노산들 모두 가지고 있어야 모든 재료가 다 있어야 근육이 단백질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류신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한 연구에서 실험한 게 있어요. 이제 네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파악해본 연구인데요 실험조건 첫번째 유청단백질 6.25g만 먹이는 경우 두번째 6.25g 유청단백질 플러스 2.25g 류신 세번째 6.25g 유청단백질 플러스 4.25g 류신 네번째 똑같이 6.25g 유청단백질 플러스 6g 의 BCAA 다섯번째 25g 의 유청단백질 이렇게 네가지의 실험조건을 각각 부여한 그룹을 이걸 다 먹여 놓고 근육이 단백질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본 연구거든요 결과를 보시면 다단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 조건 세번째랑 다섯 번째가 가장 큰 단백질 합성을 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파인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실험 조건 모두 다 공복일 때보다 단백질을 먹었을 경우에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다 증가했죠 그리고 두 번째 알수 있는 사실 25g의 유청 단백질을 먹는 게 6.25g 유천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근량 합성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 조건 1과 2를 비교해보면 2.25g의 유신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의 단백질 합성 정도는 차이가 없어요. 이말인 즉슨 소량의 유신을 먹어도 근육의 단백질 합성에는 크게 자극을 주지 못한다. 네 번째 실험 조건 2와 실험조건 5 그러니까 류신의 양은 같지만 6천 단백질의 양이 다른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류신이 단독으로 근육의 합성에 자극을 줄 수는 없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실험조건 세 번째에서 류신을 총 5g으로 더 많은 류신을 추가했더니 고작 6.25g 6천 단백질만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 25g 실험조건 5와 거의 비슷한 단백질 합성 정도를 보였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 이하 25g과 6.25g 절반 이하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류신을 더 추가함으로써 소량 추가함으로써 얼마 추가했니 2g의 류신만 더 추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의 합성 정도는 똑같다 그만큼 류신이 큰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마지막 또 하나의 사실 실험 조건 4에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더 추가했을 경우에 오히려 근육에 미치는 류신의 효과를 더 악화시킨다,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이소류신과 발린의 경우 류신이랑 똑같은 전달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넣어줄 경우엔이 아미노산끼리 경쟁을 하게 돼요 그 흡수 경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추가된 두가지 아미노산이 이 류신의 흡수율을 감소시키고 이 감소시킨 류신의 흡수율 때문에 근육의 단백질 합성 정도가 낮아졌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해드린 지식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태클 이런 거 모두 환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All About Fitness, FITTV에요. 보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피트을해십시오